여러분, 멸망은 본방 사수 했어요. 이게 되는 거. <웃음> <웃음> 뭘 어쩌겠나. 야, 리딩 다 하고 내일 테스트, 내일 테스트 촬영! 촬영하는... 뭐 그렇게 숨깁니까? <웃음> 이거 뭐안 왔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드라마 <웃음> 하면 <그래>. 그때 써? <웃음> 웃기겠다. 여러분, 저는 이 근질근질해요. 아주 그냥 이미 확정 다 났고요. 그리고 리딩도 했고요. 테스트 촬영을 하루 앞두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비즈니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 어 알려지진 않았지? 우리가 또 이렇게 빵 나오면 더 좋으니까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우리 팬분들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라마하고 그리고 2년인가? 2년 됐나? 아무튼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이이 이 특정상 좀 이렇게 갑자기 선물처럼 이렇게 탁 나오는 게더 좋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아마 팬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고 어 인국이 활동 안 한다 뭐 회사에서 어? 놀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원에 입어 이런 자리들을 좀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재밌을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추워. 나만 어 큰 <웃음> 그대로야. 포스터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 <목소리도> 약간 후보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괜찮겠어요? <목> 좋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음> 아, 예. 녕하습니다니다 전 모습? g 습대로한거 같아. 굳이 하자면 치킨에 소주 음. 그냥 친한 신 응. 음. 다들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데 그냥 괜찮아. 사인국 l i z e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어, 그냥 과몰입하는 거 자체가 난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소관에서 저와의 싸움, 오글거림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재밌다. 가끔씩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할 때마다 어, 이런 거 해도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오늘 저기 뭐야 김밥, 야채 김밥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알죠? 그 주토피아 모르겠다 음, 저는 좀 찢어지게 생겼고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불리고 네. 싶은 이름? 멸망? 멸망이? 멸망이 너무 귀엽잖아 멸망이 멸망이 너무 귀엽잖아 네아 여러분들 아...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멸망으로 하고 있는 어느 날 우지 평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드라마에 포스터를 촬영을 했어요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 중반, 후반, 중후반쯤인데 이때 포스터를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처음에 그런 설레임 느낌 보다는 사실 그거보다 더 즐거운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다들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서로 챙겨주고 서로서로 재미있어 하고 했던 게또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것 같은데 이 모습을 또여러분들한테보여드리게요좀만 기다려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 재밌을 거야. 많이 봐주세요. 재밌어. 멸망. 아마 깜짝 놀랄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과 많은 기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쁩니다. 네, 잘했어요. 봤습니다. 금까지 우리 집 어느 날 우리 집 평가대로 멸망이 들어왔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